지금 이곳은 모험 택시 촬영 현장입니다. 조금 <웃음> 카메라가 빛을 피하는데 제, 아 제가 좀 가려드릴게요. 장갑 끼고 왜 이렇게 깜빡거려요, 이거? 깜김가 아? 아, 아, 아, 아. 깜짝 놀랄 다 안봐야 안봐. 마다 엄마! 가가가가안 엄마가 가자. 엄마가 가자. 가가가 가자. 가 가자. 엄가가마 이거만 찍어. <웃음> 오늘 준비 못했는데 어떻게 아, 직접 하실 수있겠어내 준비하려고 하셨어요. <웃음> 네. 자 그러면 생생하게 제가, 저, 저는 몰래... 리허설 아, 한번 해볼게요. 네? 아 요랑 진짜 너무 열정이 대단합니다. 직접 다 하겠다 라러자 리허설! 리허설! 다음에 <웃음> <웃음> 오셨네? 네 여기 오셨습니다. 다음에 본인이 하겠다 그 직접. <웃음> 본인이 하면 저 위에서 다 하면 <웃음> 다 <웃음> 아, 대가안대우 아, 어, 어떻게 대학을 된, 대학을 된 거예요? 그래서... 음, 이게, 이게 아, 아실 뭐, 아, 그래서 많이 계단서집 계단을 에불렀거든요 집이 네. 2층인데, 항상 아, 1층으로 아, 불렀어요 모르 아, 정도는. 음. 뭐가 올라가요하세요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. 나만 몰랐도 말해. 아, 갑시다. 아, 아, 아, 기 아, 아, 습니다 저도 이 아, 아, 아, 아, 아, 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 진심이 담긴. 거 같아요 백성들 한들한진짜어떻 생각하세요? 귀엽게 아닙니다 진지하게 귀엽게 킬컴하게 보면 무뚝뚝하고 말이 별로 말 수가 렇게는 대사를 너무 많이 쳐야 아니 대사를 해야지. 그래도 저도... 아이 없고 되게 무식고 무직한... 뒤에서 열심히 그다 <목소리> <노력하려면 됐습니다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지금 이제. 자기야. 네. 게 드디어 오늘에1 6년 마지막 촬영 날입니다 이렇게 끝내게 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 무리할 것 같지만 참으면서 열심히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여러분들 스태프분들 도와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